자 16번째 우리는 대학 입시 운이다 요새는 우리 그 엄마들 보게 되면 아이 네 대학교 된다아 공부 잘하나 갖고 니네 대학교 된다 해갖고 걸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와그 점재가 용하다 해갖고 그렇게 막 소문되겠지 그건 이제 치마 맞지 뭐 다른 사람은 안 맞는데 시민이 되나 뭐겟도야뭐 뭐 50대 50 아이가 누군가 일단은 목이 있으니까, 뭐, 목, 어, 목에 걸리는, 뭐, 학교 가라 해서, 그지? 이런, 어, 이런 난리가 되겠나? 하, 우리나라 뭐, 엄마도 묻는 사람도 맞고, 그것도 또, 그것도 맞다고 소문 내는 사람도, 엄마 그렇고, 그참 대단한 거야, 과거 무슨 소용이 있나? 앞에서 이 진로가 이게 처음부터 다른데, 그게 무슨, 그게 있노, 무슨 깎가 어디 있나? 이까에 맞춰갖고 자기가 성적에 맞춰갖고 가는 거지 그지 그러나 단지 운은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학 입시 운을딱 보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이 지점이다 이게 우리는 대학 입시 운의 흐름이다 운세의 흐름 마주치는 지점이에요 몇 살이고? 열여덟 살이지 그지 열여로서 그때가 마주치는 지점이 아니? 그럼 던져놓고 이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운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대학교는 이런 진료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 아이는 지금 운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야가 만일 자기가 목표하는 것이 누구 떠나. 이런 과학길이 같으면 성적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해갖고 이 길은 가야 되는데 가자가 떨어질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야에는 재수하지 마라, 야는 재수해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 자, 목표는 거그 길이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야가 지금 가다가 어떻게 떨어진 분야에 성적이 좀 부족해갖고. 그러면 야는 재수를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럴 때. 재수가 안될 사람은 어떻게? 학교를 낮춰갖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쵸? 운이 안 닿는 아이는 재수할 생각 하면 안 되겠지. 내년에 가면 더쉬험더멋못질 텐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내년에 운이 더 좋은 아이는 어떻게 해?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고 1년 더 하게 되면 그 학교가 뭘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오르막길에 차고 있을 때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치고 내리막길로 쳐질 때는 어떻게 해? 성적을 낮춰갖고 치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기에 아기의 마음도 있잖아 우리가 애들의 마음 자세가 있대 마음 자세 이 공부하는 자세가 있는 거야 이 아이는 지금 이런 상태기 이 때문에 어떻게 엄마가 해야 되겠다 애기도나겠지 그것도 풀어줘야 되겠나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잘못하다가 시험 칠때 실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있고 그지 얼음도 있고, 이런 것을 엄마가 어떻게 극복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낸 거야. 근데 그거 돈 5,500주가 안 배우겠나? 이게안 보겠나? <웃음> <웃음> 보겠지. 그러면, 나중에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엄마들, 이뭐임은 전부 다 이거 한 개씩 바라, 깔아주고 이거 한 개씩 바라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다운로드 받아서 내 코드 딱지갖고 그냥 딱 주면 되잖아. 주시여 내 다운로드 받아갖고 내 코드 치고. 그렇지? 아, 엄마가 있는 애인데 궁금 안 하겠나? 질로 사람 다 성적한 애고. 뭐 그럼 궁금하잖아. 그러면 내내 내 코드만 대리점 코드만 갖다딱 집어갖고 깔아만 주면 되잖아. 그것도 못 하겠나? 그것도 뭐 하면 이제 아무것도 해물게 없다. 뭐 해먹겠노? 가서 시댁에 갔으면 설거지 할 기가 설거지도 다리가 앞에서 하겠나? <웃음> 이제 <이렇게> 빌빌 해가지고 <웃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엄마도 쭉 개묘이면 이거 진짜 하나씩 가아갖고 이거는 정말로 이런 것이다. 그 옆에 보면 니가 이진로 상대보면 동영상 갖고 어떻게 내용했는지 봐라는 거다. 그치? 그 내용도 넣을 거잖아. 그럼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럼 그거 5,500원짜리 그거 뭐뭐하겠나다 하지. 그렇지? 그러면 대학 입시 후는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자 재수를 만일 위해서 재수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재수를 안 하고 참 성적이 안되면 낮은 데 지원할 것인가? 그래도 4년 제 누구 말자나 우리 애는 4년 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치지 대학교만 가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그럼 그에 대해서 대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올 때는 성적이, 이, 이잖아 아주 좋은 아이도 있고, 중간쯤 있는 아이도 있고, 대충 있는 아이도 있고, 밑에서 맴맴 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여러 가지다, 이 말이야. 그럼 똑같은 분류 갖고 해갖고 상담해갖고 되겠나? 안 되겠지. 좀더 달라야 될 거잖아. 달라야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왔고, 니는 뭐, 뭐누구말처럼 목이 많으니까 목에 가고 기수가 많으니까 수에 가고 에이 씨 그게 많이 되는 소리가 그게